단지를 하나 샀는데 조금 허전하다거나 좀더 다양한 연출을 하고 싶을 때 생각해 봄직한 선택지가 가드링 입니다. 가드링은 작은 크기의 멜리 다이아몬드가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심플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단순한 가드링 구매도 생각보다 선택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메인 링과 가드링의 단차가 맞지 않는 경우인데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영상에서처럼 손가락에 착용을 하게 되면 제품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되는대로 착용하기도 하는데 내가 원하는 폭과 높이로 꼭 맞게 연출을 하고 싶다면 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기본 형태의 가드링이라서 요건 뭐 디자인 난이도가 높고 않지만 출력해서 나온 레진의 경화 과정에서의 수축 또 세공하면서 표면에 폴리싱을 할 때의 폭 감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두 요인 모두 실제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디자인 상에서 보다 작아지는 요인이기 때문에 요청한 실제 폭이나 높이 보다는 좀더 넓고 두껍게 디자인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나 폭의 경우는 이 제품 각을 잡을 때 밴드의 측면부를 랩으로 연마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 폭 변화가 어느 정도는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이 디자인 잡을 때 고려해야 할 핵심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한 가지 설명 드릴 부분이 이 가드링이 밴드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는 형태를 풀 절반만 들어가는 형태를 하프라고 합니다 이게 실생활에서 착용감을 보자면 풀보다는 하프가 우수하고 아무래도 스톤 세팅 자체가 풀보다 훨씬 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구성도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자주 착용하신다 하면 저희는 보통 하프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출력이 나온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력에서 뭐 봐야 될거 제품 출력 구현이 다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이번에는 의뢰자께서 요구하신 폭이나 높이가 맞게 출력 되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해 보고 제작에 들어갑니다 제가 제품을 촬영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 디자이너님께 촬영 부탁을 드렸더니 역시나 제가 찍은 것보다는 훨씬 고퀄리티의 영상을 찍어 보내 주셨습니다 뭐, 기본이지만 가장 먼저 착용감에 문제가 없는지 남발을 공유하는 팝의 세팅을 했기 때문에 스톤 발물림은 괜찮은지를 확인합니다 가드린 한 쌍이 서로 대칭이 어느정도 잘 맞는지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었던 원하셨던 폭과 높이로 맞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은 출고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